자, 알마스터 연구소에서 닉네임 바꾸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서요. 자,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도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면요. 자, 여기 왼쪽 맨 위에 남자 그림 있죠? 이 남자 그림 밑에 나의 활동이라는... 예. 탭이 있어요. 이 나의 활동 탭을 클릭해주세요. 자 여기는 네이버 로그인해서 알마스터 용서 네이버 카페를 회원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 예, 나의 활동이 됩니다. 자, 나의 활동 클릭해서요. 여기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네, 설정 버튼 자, 프로필 이미지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설정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필 설정 창이 나오고요. 여기 별명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본인이 기수를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자, 86기면 86기 87기면 87기 뭐 이렇게 본인의 기수를 먼저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본인이 카페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한칸 띄고 성명. 요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 본인의 기수에 본인의 기수. 자, 본인의 기수 먼저 입력하시고요. 한칸 띄고 본인의 닉네임. 입력하시고 한칸 띄고 본인의 성명인데요. 자, 본인의 닉네임은요. 가능한 한좀 밝고 긍정적인 닉네임을 어, 만들어 보세요. 자, 그, 좀 어둡고, 막, 칙칙한, 이런 닉네임 말고, 밝고, 경쾌하고, 희망적인 닉네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닉네임이 길리면, 이게 지금 20바이트밖에 안 돼서요, 어, 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 기, 86견 86, 기, 기자를 쓰지 마시고요. 닉네임이 길어서 안 들어간다. 그리고 또 띄어쓰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닉네임을 쓰시고 중복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닉네임이 변경이 됩니다. 자, 카페에 쓰실 닉네임을 변경하고 나면요. 지금부터 쓰는 글이 어, 닉네임이 변경된 이름으로 나오는 글이 되고요. 그 이전에 닉네임 변경하기 전에 쓴 글은 어, 닉네임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반드시 바꿔서 카페에서 활동을 해주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본인 소개 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글은요. 자, 지금 현재 본인의 기수에 소개 글을 올리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86기 86기 제가 올려볼 텐데요. 이 86기가 아닐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본인의 기수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가장 최근 기수가 되겠죠. 자, 그 기수에서 미션자랑 게시판을 들어가야 돼요.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있는 미션자랑 게시판 클릭해 주면 돼요. 자 미션자랑 게시판 클릭해서요.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글쓰기 자 글쓰기 버튼을 찾아서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제목은요. 자 제목은 어, 본인의 기수 자 저는 지금 86기이기 때문에 86기 쓰고요. 본인의 네, 닉네임 자, 닉네 본인이 이제 카페에서 사용하실 닉네임을 정하셔야 돼요. 그 닉네임, 성명, 소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본인의 기수, 본인의 기수예요. 자, 본인의 기수 쓰시고, 그 다음에 닉네임, 저처럼 이렇게 닉네임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본인이 알맞은 용서 네이버 카페에서 정하실 닉네임, 자, 닉네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성명 소개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내용을 클릭해서 본인의 성명 저처럼 성명 입력하시고 본인의 성명 쓰시고요. 자 카페에 사용하실 닉네임 나이 자 나이는 만나이 말고 본인의 한국 나이 쓰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지역 상호 어, 상호 없으신 분은 안, 쓰,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경력은 어, 부동산 경력 쓰시고요. 자, 부동산 경력 외에도 이제 그 외에 다른 경력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주력은 이제 본인이 하시는 주력 종목, 어, 중개업도 전부 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경매만 하거나 상가만 하거나 토지만 하거나 이런 이제 주력이 있잖아요. 주력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신 분은 쓰시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오는 알마스터 과정을 임하면서 예, 본인의 각오를, 예, 임하는 각오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사진은 본인의 사진을 어, 여기다가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쭉 써주세요. 여기 예, 전부 다 입력해 주시고요. 저처럼, 저처럼 쓰신 다음에 쭉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사진. 다 입력하신 다음에 자 사진을 클릭해서 자 엔터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칸 내려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엔터 한번한 한 다음에 커서가 사진 밑에서 깜빡이고 있을 때 위에 보시면 제목 바로 밑에 사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사진. 자이 사진을 클릭해서요. 자 이렇게 사진을 눌렀으면 이렇게 열기창이 나오는데요. 자, 원하는 위치 사진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서 이렇게 어, 사진을 찾아서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사진을 좀 반드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어주시고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른다. PC, 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못 가져온다 그러신 분은 어, 저희 교수진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교, 교수진한테 보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사진을 넣었으면 등록 버튼 눌러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나는 사진 없, 없이 올렸는데 나중에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알마스용서 카페에 들어와서 자 본인의 글을 찾으시면 돼요. 방금 전에 미션 자랑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여기. 올린, 예, 본인의 글. 본인의 글이어야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분들 그러면 수정을 못해요. 자, 본인의 글을 찾아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본인 글은 수정 버튼이 떠요. 수정. 그 수정 버튼을 눌러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어, 사진, 예, 사진 있는 사진 옆으로 클릭해서 커서를 위치하고 엔터 한번 해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예, 사진 버튼 있죠 제목 아래쪽에 바로 사진 눌러서 방금 전에 추가한 것처럼 사진을 넣어주시고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꼭 넣어주시고요. 어, 정못 올리겠다 그러면 어, 교수진 저한테 저한테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